뭐야? 어, 어, 아니. 여긴 어디지? 야, 그냥 이거. 형 어디 있어? 어, 뭐야, 씨. 형, 어디 있어? 어. 형, 어디 있어? 어, 뭐야, 씨. 일단은 좀 같이 있자. 야, 근데 이거 요으스하다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와 진짜 사람 같아 형안 무서워? 어나 무섭지 어 아니 뭐 하는 거지? 되게 미술 작품 같은데? 아 근데 뭐 하는 거야? 아니 일단은 너무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자세히 봐봐야 될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티켓에계 그림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야저 이거 우리 옷이랑 똑같네 아 그렇네 그렇다면? 그래? 약간 안짱다리 안장다른... 포인이네 발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 곳으로? 어? 그런 건가 보다. 나갈 데가 없네. 아 저기를 열. 나갈 데가 없나? 없어. 이거를 이제 열어야 되나 봐. 열려? 아 이거 아무래도 자물쇠 열쇠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 안 열려? 오케이 찾아보자 그러면. 와 이걸 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이거 아... 담요 들춰봐야 될것 같지 않아? 그지. 형형 제가 어휴, 깜짝이야. <웃음> 이거 태형 일단 담요 다 득쳐볼게. 응. 어, 뭐 나오지 마라. 어, 뭐가 걸렸어. 와, 너 이분이 제일 사랑한 것 같아. 사람 아니야? 우와!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되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 잠깐만! 아, 어, 어 야, 야, 여기 여기 있다오케 빨리, 빨리, 오케이. 빨리 있다. 몰라, 몰라, 그냥. 죄송해요우 <웃음> <조, 조,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깜짝이야. 진 와, 대박이다. 잠깐만 <웃음> 한숨만 쉬고 가자 안 무서워? <웃음> 나, 뭐, 너 진짜 <웃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웃음> 나, 그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대박이다, 와나 진짜 저거 진짜, 나 진짜 인형인 줄 알았어 진짜로. 나도 와, 제일 사랑 내가 거... 걷는데 느낌이 다른 거지 어떻게 팔이 저렇게 하얗지? 어. 뭐야? 아 야, 여기 무섭다 뭐 없지? 어. 불, 불 켜는 것도 없고? 어, 모르겠어. 와, 씨, 인형, 뭐야. 와, 아, 이거 뭔가 있어. 있을 것 같아. 애기.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어떡하냐? 아주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갑자기 일어나는데 일어나실 것 같은데, 뭐. 아, 야, 근데 이거 잡히면 안 되는 건가? 오, 너무 무서운데. 와, 어떡해 뭐... 아, 열쇠, 열쇠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지금. 그거, 그거네. 그 열쇠 찾아서 나가는 거, 그거네. 어? 아나 이거 진짜, 이번에 진짜 무서운데? 어, 어떡해, 나 저거 못 가겠어. 아, 진짜 무섭다. 아, 여기 진짜 못 가겠는데? 아우, 너무 무섭다. 오브가, 오브야, 이분. 어디, 오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이거? 아, 또 누구 있을 것 같아. 이거 뭔데, 비밀번호가? 이런, 막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손을 유심히 봐 잠을 수없는게빈는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는게 있는 을는게는게 있는 는 있는 게 있는 게있 있는 게어는게있 있는 있는 게 있는 사진 는있있있 너 어디야? 여보엉. 우, 검사해지. 어, 너랑 나랑 닮은 같은, 다 같은데? 손을 유심히 봐. 저기, 저기 저, 저 사람들 중에 아, 손을 봐. 저 사람 손을, 봐야 손을 봐야. 유심히 봐야 되고. 잠깐만. 아하. 못사 아. 같이 볼래? 아니면 따로따로 읽을 따로 같이 해볼게. 보자. 같이 볼래? 알겠어. 어, 어. 손을 유심히 보라고 했을까? 손. 이 사람 손이 왜 숨겨져 있어? 손을 잘 숨겨놨네. 손 안에 뭐있니다키 같은데? 이분 사람 같지 않아? <웃음> 누가 와도 사람 같지. 어. 아나 이거 무서워. <웃음> <웃음> 오케이 킴. <키. 웃음> 무서워. 너즈 깜짝 놀랐어? 어. 이건 아니잖아, 그치? 렇 음, 음. 저걸 열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 이거 열어볼까? 열응열어볼까 근데 여기 피가 뭐다, 있을까피터있잖아 봐봐 응. 피가 다터있잖아 이거 봐. 그러니까. 이 봐. 이래가 이거 아, 나 1층 이무 봐. 이거 봐. 이거 무 이거 운데 아니야, 할수 있어. 잡을수 있는 거잖아. 이게. 이건 잡을 수 없지. 그게 잡을 수 있는 거. 이건 잡을 수 없는 거야? 아, 이거. 어. 이건 안 열면 되고. 사람 100% 있어. 레마스터. 비밀번호가 필요하네. 예, 일단 이것도 열어야 될거 같은데. 반대편으로 <웃음> 가 볼래? 죽어도 가야 될것 같은데. 응. 그렇지. 같이 가야 돼. 나도 살짝 무서워.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겠지? 어. 국제인간, 과연 인간이 될수 있는가? 복제인간. 아, 클로닝 말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 그 복제인간 어. 여기 약간 그런 데구나 실험체가 본인 기억에 탈출 시도 야근 효과가 있으나 ECT 부족하긴 폐기 처분 결정 여기 다 읽어봐야 돼 한줄이먹고 하고 싶은 데요 정지. 나 다른 방 가서 캐비넷 같은 거 이러고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아, 가지 않네. 나못네 도와주세요 사람 있어 도와주세요 제발 너무 무서워요 어떡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먹고 났어요? 모르겠어요 눈도 보니까 여기였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도와주시면 저희 같이 도울 거예요? 제가 무조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조금만 있다 올게요 진짜 조금만 있다가 올게요 아, 제발, 올게요. 아, 제발. 어. 죄송해요 1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100% 있지? <웃음>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웃음> 누구 있었어, 있었어, <웃음> 있었어 <웃음> <웃음> 있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니다야 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눈떠보니까이곳이니어요찮습니다 혹시 여기 어딘 찮 아세요? 저도 몰라요. 괜눈떠보니까여기니 아, 무슨 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요다괜찮습니니니 지하를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건가?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와, 어, 뭐야 아 어, 뭐야 어. 뭐야 연구소의 실체 거의 누구 있어요? 접니다 잘 일어나셨나요? 일어났는데 나랑 똑같은 사진이 있나? 연구소의 실체 아 그럼 똑같은 거 있는 거 같아 이거 뽑아서 갈까? 어 뽑아가자 이거 단서 될거 같다 형형 형. 어? 와 왜? 아 왜? <웃음> 나안 나가 아니야 나와 빨리 안 나가 아씨아씨아 씨. 아, 씨. 아. 잠깐만 일로 와봐 도겸아. 아형이거 일단 단서를 빨리 풀어야 어. 될거 아니에요. 아서, 어. 야 일단 손을 유심히 보자. 네, 네 정상이시고요. 아서, 아서 김박사. 이 사람 김박사가 아서 김박사가 성체 인간 복제 실험을 했나 보다. 응응. 음, 음. 복제 인간이 과잉 아, 인간이 될수 있는 거. 아 가지마 가지마. 안녕하세요. 이따 가지, 가지 말고 이거 단서 읽어보자. 가지 말라고 하지 말고. 아니 아니 근데 손을 봐야 돼. 왜왜 왜, 왜? 손을 유심히 봐. 그래? <웃음> 아야 좀 보여주세요. 아! 아! 아! 어떡해 아이씨? 저거 빨리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손 안에 손 안에 쪽지 같은 거 있어. 손 안에. 어 쪽지. 알아. 꺼내. 아 그래, 뭐저 사람이신데 고마워요, 죄송해요 아, 가자 저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생체 실험을 네. 당한 가자. 사람인가 보다 아. 이게 뭘까? 아. 한번 가서 만져볼까? <웃음> 아,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건가? 그 열쇠를, 아, 열쇠를 찾았어 그럼 응, 저기 열어야 되네요 가자 아. 열쇠 줘봐 네. 열렸다 아, 내가 너무서형 응. 응, 쉬시잖아 어 이제부터 조용 해야 돼 짜진다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뭐야 완전리야 어. 이거 없어 아 이거 진짜 가기 싫은데 같이 가볼까? 여기 맞겠지 형? 너무 어두운데? 여기 백성, 백성, 저기가 백이오다 아 백이오 가면 안 돼, 백이오 가면 안돼 살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어떡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뭘 하면 돼요, 저기가 뭘 하면 돼요 이거좀 풀어주세요 이거좀 풀어주세요 밧줄이요 살려주세요 조금 너무 무서워요 뭐 없죠 사, 살려주세요 어. 아, 풀어줘도 되는 거야? 왜왜 잡히신 거야? 모르겠어. 눈을 보니까 여기였어요. 저 <웃음> 죽기 싫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뭐야. 어디 도와줘 빨리. 진짜? 응. 잠깐만, 잠깐만. 좀. 좀. 저희 해치지 않으시죠? <웃음> 저랑 같이 탈출해야죠. 탈출해야죠, 탈출해야죠. <웃음>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생체실험 병원이라고 지금 병구소로... 단서가 연구소라고 적혀있거든요. 병원이요? 네. 병원, 연구소. 연구소 같아요. 지금 아까 저희도 일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한 여기 방구. 인간 복제 실험 연구소입니다. 복제 실험소요? 네. 여기서 나갈 길은 아세요? 네. 단서로는 탈출구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혹시 이곳 아세요? 탈출한 곳이라고 하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웃음> 혹시 아시는 아... 게 어떤 거죠? 저도 그냥 아침에 여기에서 눈을 뜨니까 여기 밧줄이 묶여있었어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시죠 같이 갈까요? 가시죠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웃음> 이거 진짜 진짜거든요 <웃음> 지금 대기원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 가지 말자 여기 오시죠 네 탈출하시죠 여기가 유일획이라 탈출구네 이사가유일한 탈출구라고. 사 음. 근데 지금 열쇠가 없는 거잖아 다른 사람은 다른 사요은 다른 사람은 다다 지아 혼자 갔다와 보실래요? 른 사람은 요 그래도 살려, 살려드사는데 다른 <웃음> 가람은 <해가. 여>, 여기부터 <웃음> 한번 <웃음> 보고 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그러니까 열지 말라고 한거 열지 말고 배기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저희가 밧줄 풀어드렸잖아요 그럼 저 케빈을 처음으로 일나봐 주시겠어요 열지 말라고 못 잡겠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그래도 그래도 저희가 의리 좀 지킬게요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 뭡니까?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어디가서 와? 와, 바로 도망가네요, 그 사람. <웃음> 올라갔어. <웃음> <너한테, 너한테. 웃음> 아, 그래도 시우 씨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지금. 미안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김민이 미 연락이 미안. 올라가셨죠? 아, 방금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밖에 저기 옆에 열려고그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음. 저쪽 가서 일단 단서 찾아보자. 취시 네. 저희가 구해 드렸으니까 직장 한번 만주하겠습니다바죠아 <웃음> 네. 바지, 묶여 있는 게도 안나요 저분도 사는데 요 그분 위로 올라갔단 말이지 왜 올라갔지? 의사 의사 같았지 않았어? 약간 좀 수술하신? 지금 응. 연구소 연구원인가 봐. 아저 아, 진짜 아 너무 사람인 걸 너무 알게 되면 너무 가기 싫다 진짜. 아또 어떻게 해야 돼? 어, 저기 왜, 왜요 왜요? 저 창고 같은 거 아니에요? 창고야? 어디요? 진실 여기 좀 조금 보고 계셔 주세요. 제가 막을 보고 있을게요. 네. 네. 응?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열쇠다 열쇠 몇 개야? 열쇠에요 열쇠 열쇠에요 열쇠. 열쇠. 열쇠. 탈출구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실험체가 본인 기억에 의해 탈출을 시도 약물 효과는 있으나 ECT 부족 확인 폐기 처분 결정 형, 아까 실험체 발작 증세 눈을 뜨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개소리를 질다 5분 뒤 호흡 정지. 아까 그분 정상인것 같은데. 돌아가셨나 봐. 더 과감하게 실험을 진행해야 할 듯하다. 다음 실험체가 깨어나면 조금씩 투하여 여러 사람을 관찰해보자.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형, 일단 그 자물쇠를 들었으니까 문을 가서... 열어보는 게. 어, 열어보는 게. 어, 어디 문을 열 거야? 아, 저거. 아까 제가... 거기 자물쇠야는데한 공간... 형, 다가가 봐. 어. 잠옷새가 바깥에 있는데. 여기요. 여기요. 응답이 없으셔. 뭐라고? 응답이 없으셔. 완전히. 아 근데 이거 실험하다가 사망하셨을까 호흡 정지가 오신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반응이 없으니까 형 좀만 보다가 검사 그래, 그래. 좀 내려가자. 잠옷새 거 했어? 해봤어? 잠옷새가 밖에 있어서 어, 밖에 있어요? 지하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지하. 하... 피가 있네요, 주피네. 아니 무슨 신호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야, 이분. 하... 왜 이래? 뭐 있어? 뭐가 어저 문! 아, 피가 문이, 되게 많네?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이요? 시우 씨 저희가 안 구해드렸으면 시우 씨 이렇게 되신 거 아시죠? 네, <웃음> 네. <웃음> 탈출구가 여기네 여기야 여기 자물쇠가 어. 있네 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쉽게 열어준다고? <웃음> 그럴 거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여기 없을 거 같아 그냥. 와,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뭐 있을 것 같아. 뭐 있어, 여기? 일로 한번 가보시죠. 아, 딱 봐도 뭐가 있죠? 아, 와, 아틴튼 여기는 열쇠 그거, 아, 우류. 와 여기 숨어있을 것 같은데? 아니아 아니, 옆에 있을 것 같아 일단 형 자물쇠 한번 해보자 해보면 뭔가? 너무 많지? 음. 제가 망을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망 한번 봐주세요 망 가시면 안 돼요? 네 아.. 대0대이후를 가봐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게 단소에는 가라는 거겠지 이렇게 있으면 哎 hey.